네, 저희 육회빔밥 비두 개랑요. 육회빔밥 두 개요? 네, 지금 육회장 칼국수는 안 되죠? 네. 그러면 은 소고기 국밥인가? 육회빔밥, 소고기, 소고기 국밥이요? 네, 소고기 국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누룽지 정식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다 저희는 이제 팬미팅을 끝내고, 잠깐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를 사실 제가 막공으로 촬영을 하고 싶었던 곳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서 심플하게 찍을지는 몰랐네요. 우리 오늘 다들 수고했어, 우리. 진짜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우리 전부 다또 얘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준비해주고 다 해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되게 행사가 뭐, 너무 많은 이유, 인원이 올줄 모르고 준비해서 음, 음, 음. 그 준비를 다 댕댕이분들이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막줄 서는 거 사람들 체크하는 거 여기 어요아 여기 두 개요? 맛있게 먹자. 최고다 댕댕이들 짱! 내가 한번 먹여보고 싶었는데 너네. 된장 같은 시골 된장 같은 맛이야. 누룽지, 소고기 국밥. 와, 손지예요, 저거? 와, 손지 아, 있는데? 손지 있다. 어, 담근다, 담근다, 담근다. 아, 조심. 이게 보면 진짜 양념이 막 없잖아, 별로. 네.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뭘까? 이러잖아 음, 심심한 느낌? 근데 먹어보면 야, 너무 맛있어 간이 딱 돼요? 이렇게 비겨먹으면? 오! 진짜? 맛있어 응. 뭐 어, 없는데 양념이? 그냥 <웃음> 너 야, 양념이 없어 보이는데 궁금합니다 둘의 리액션 짠 아니, 하나도 안될것 같은데 어때? 놀랍지? 어? 먹다가 고소한데 응. 근데 고게 되게 생생 싱싱생생 어, 생생. 어, 어 맞아, 맞아 어. 이거 국물 먹어보고 싶은 사람 국물 먹어도 돼 하야. 먹어봐 소고기고 빨간 소고기국 부산식이다 아이고 와이 소주 땡기는 맛인데 그니까 난리났다 이것도 전망하다 그냥 눈 감기는 맛와 여기다 밥 말아 먹어도 아 이거 제대로다 이거 깍죽이랑 반말만 쫄지 여태 먹어본 육회에서 손가락 안에 꼽혀? 응 음, 제일 맛있어요 진짜? 진짜 음. 진짜 맛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오 음. 근데 나도 여기는 모르겠어. 요 양념이 하나도 안된것 같이 보이는데 먹으면 딱 적당하게 너무 맛있거든요. 맞아. 음 고사리도 어쩜 이렇게 많이 들었냐. 맛집 인정? 음 완전 새우. 먹어보니 케찌 위밥이 제일. 인정? <웃음> 많이 먹어봤는데도? 네. 아, 난 맞아, 육회빔밥 비 자체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 음, 근데 음. 여기서 먹고 너무 깜짝 놀래니까 너무 음. 맛있어서. 고추장 양념으로 된 거랑 간장으로 비비는 거랑 이건 또또 다르게 거의 양념이 안된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일 깔끔하고 고소하고 음. 그지 여기는 음소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육회빔밥 비한 그릇 먹고 가면 그리고 소고기국도 너무 맛있어요, 정말. 아. 먹으면 그냥 밥 말아서 후루룩 먹고 싶은 비 오는 날 그리고 최고 향도 되게 잘 느껴요 이게 양념이 안쓰서서 맛있는 걸 먹을 때 진짜 이게 행복이지 배고플 때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좀 얹힌 느낌 가잖아요 응, 음, 아주. 긴장하고 있다가 막배 어, 어. 엄청 고플 때 먹어서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해. <웃음> 소고기 있고 고기 덩어리가 여러분, 이, 이만해요. 스테이크 아니야? 스테이크 수준이야. 너무 부드럽다. 음. 이 고기 덩어리 건져서 하나씩 먹어보세요, 한 입씩. 아 스테이크다. 고기 먹어봐봐. 야 스테이크 수준이. 야 아주 그냥 음, 양념을 쏙쏙다 먹었네 얘가 너무 좋다. 역시 아, 고기구만. 여기는 선지 솔직히 도전해볼 만한 응. 그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한번 조금만 배워서 먹어. 무슨 진짜. 엄청 깨끗해 여기 선지. 여기 살아 있어요. 왜 이렇게? <웃음> 음. 나무젓이. 나는 맛이 안 나네. 음. 음. 냄새가 안 나네. 여기 비린, 되게 깨끗해. 음. 음. 음. 음. 괜찮네. 그러니까 비린 냄새 안 아, 나는 냉지. 게 처음이에요. 그그 음. 음. 잘라줄까? 어어 뭔가... 어. 어, 어. 자른 거예요? <웃음> 왕 초콜릿 같다. 다 초콜릿. 다 초콜릿 소예요? 내다 초콜릿이? 어. 이게 먹어야 돼. <웃음> 잘 먹네. 우리 집은 항상 우리 만날 때마다 잘 먹어요 요즘에. 기분 좋아. 누피도 이걸 먹었어야 했는데 아, 못와가지고 <웃음> 우리가 좋아하는 딱 식단인데 그러니까 깔끔하고 사실 진짜 좋아는데 진짜 좋아하네.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응. 혼자 있을 때 루피 시켜 먹고 맨날 야식으로 루피 시켜 먹잖아요 아, 여기 오면 루피 진짜 장난했데 고기 먹어 루피 이거 먹으면 반응 진짜 리얼이겠다 일도 이러겠지 먹고 <웃음> 고기 힘들고. 음. 음. 음. 그리고 분석해, 그때부터. 음. 뭐지? 뭐가 들어갔지? 이러면서 이제 분석하고. 음. 루피는 다음에 언니가 따로 데리고 올게. 루피짱 보고 싶어. 음. 고기가 왜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와 있다가는 와, 비 오는 날 뜨끈, 뜨끈하게. 누룽지지. 글리어. 아, 클리어! 클리어! <웃음> 이거를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나은 식사는 없었어, 오늘 저녁에. 맞아요. 클리어! 최애 메뉴를 꼽읍시다. 별 5개! <웃음> 별, 5개. <웃음> 별 5개. 최고임, 진짜. 에 6개! <웃음> 6개? <웃음> 6개라고요? 오케이, 그, 여기서 지금 이 먹은 메뉴 중에 최고.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에 감동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조합이 또 시킬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육회비빔밥 <웃음>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맛있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뾰 알죠? 음... <웃음> <웃음> 역시, 척하면 척이요. <웃음> 척이요. 척이요? <웃음> <웃음> 척하면 척이요. <웃음> 아, 정신없어. 뿅! 갈게요. 다음에는 우리 편집자들 맛집 한번 가자. 아, 추천 맛집? 응, 응. 해녀맛집해녀맛집 해녀 맛집, 아니... 조이맛집 이런거 다음에 한번 글로 가자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이제 계속 집이 이제 여기니까 계속 이제 뵙는 분들도 이 근처에 사시니까 맞아, 맞아. 자꾸 이쪽 근처에 맛집들이 자꾸 가는데 아무래도 집 근처로 자꾸 가잖아 어딴 데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맛집은 근데 소개하기에는 좀 약간 가격대가 좀센 집들도 많고 사실 맛은 나는 정말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진짜 맛있다는 자부하거든 또 다른 동네들도 좀 가고 싶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조금 가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